기다려 우리 기다려봐 엄마 간식 줄게요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 기다려 앉아 우리 일로와 앉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안돼 안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멈춰 앉아 기다려 기다려 우리 제발 기다려 엄마 갔떼거 기다려 기다려 알았지? 기다려 엄마 들어갔거야 엄마 들어올 때까지 너 진짜 먹으면 안 돼? 먹어봐요, 혼나! 먹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먹으면 안 돼! 기다려! 아, 어, 맛있다 멈춰! 앉아! 앉아! 기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 없나요 기다리고 있나요? 엄마가 갔다 올게? 기다려야 돼? 어? 기다리고 있네? 엄마 갔다 올게?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음악 기다,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 아 안돼 안돼 안돼. 기다려 줘, 갔다 올게. 안돼! 기다리다. 보리가 너 놓고 할 거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보리 기다. 이건 안될것 같은데. 기다려, 기다려, 기다, 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우리 기다려. 기다려. 우리 기다려. 기다. 먹으면 안 돼. 알겠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제발. 기다려 할수 있나요? 기다려 할 수. 있... <웃음> 그런 애절한 눈빛 좀 보지 마. <웃음> 그렇게 예전한 눈빛으로 좀 바라보지? <웃음> 이거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멈춰 기다려 우리 이제 내려놓았어 기다려 아직 기다려 멈춰 하지 말아야 돼요 먹으면 안돼 엄마 기다리고 있어 엄마 보고 있어 엄마가 보고 있다 어어어 어, 어, 어. 엄마가 보고 있는데 아직 엄마가 기다리라고 했죠? 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엄마가 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거울로 다 보여. <웃음> 거울로 야 거울로 좀 쳐다보고 있지 마. 어? <웃음> 아 엄마 문 닫으면 너 항상 다 먹잖아. 엄마 옛날 나갈 때 밥, 간식 이런 거 주니까. <웃음> 엄마 갔다 올게. 네 진짜 문 닫을 거야. 근데 먹지 마. 진짜 제발 먹지 말아 줘. 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림> 어... 어... 어... 어... 어... <놀들> <웃음> 뭐. 이제 어어먹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먹어. 먹어. <놀들이> 아, 잘했어~~ 쌀이 일로 와봐 쌀이 한번 해볼까요? 응. <웃음> 넌기다려를할 수가 없겠다 야 쌀이 앉아 쌀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이거 줄거에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 려 기다려. 소리 기다려. <웃음> 기다려, 기다려. 아직 기지도 않았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 어,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일로 <웃음> 아, 와. 일로 와, 들으세요 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웃음>